물론 왼쪽의 여성도 예쁩니다만 오른쪽의 여성과 같이 쌍수로 눈이 커지게 되면 그묻 남성들의 그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팔자가 기구해질 수 있다는 게 관상학에서의 설명입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징기스칸에 몽고군의 침략이 있었을 때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40만 명 중에 20만 명이 몽골군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예쁜 여성들이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세탁이 되어 가지고 아기 태어났을 때 엉덩이 푸른 점즉 몽고 환 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사람보다는 몽골 사람을 더 닮은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